예뻤다 호주는 오늘도오마이너 찍어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마 우리 이렇게찍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이죠스마이나이트스아마이너마이 보러 가요 이너이너이름이 뭐죠? <목소리> t 비 e 아, 페스티벌 근데... 코비드 때문에 네. 이게 원래 é 네. <웃음> COVID. Condé, COVID. Condé, COVID. Condé, c o 티켓 d 어 o n d é COVID. Condé, c o 봐 i d c o n 닮 é COVID. Condé, COVID. Condé, c o v 이모도 예뻐요. 이모 어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? 이모 돈. 눈. 눈? 정말 예쁘다. 뭐가 예뻐? 오 그러네.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 같아, 그렇지? 네. 오, 불꽃놀이 이제. 와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지금 대결한다. 도심인 것 같다, 이제 시티네. 이모 몇 살이죠? Twenty 24. 24. 작년에 last year 23여서 24 됐죠?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, 이모 몇살 갔냐고, 그니 23이라고 했던 거. 꽃 사줄 거야. 이모 꽃 사줄 거라고? 네. 왜요? 꽃 사줘요. 땡큐. 나도 이모 꽃 사줄 거야. 오예. Yeah. 예쁜 다 오예. Yeah. 그럼 여기 이모도 초콜릿 하나 사줄 거야. 진짜 뻔했어. 짜 예에. 예에. Enjoy. Thank you. What is this? 카테? 카테. Oh, yeah. 나 이런 우주 처음이야. 외국 같네. 약간 되게 항상 이 시간에 집에서 언니랑 단둘이 집안에서 와 먹는 게 다였는데. 시드니의 상징, 브라우스에요. <웃음> 우와, 진짜. 아주 자연적인 것만 보여드리다. 화려한 거 보여주니까 다른 나라가 네, 어때요? 나라 네, 뭐 같아요. 네, 예 별도 많이 있는데 안 보이네. 보인다, 보인다. 잘 보인다. <웃음> 들고 기다르 누굴 기다리는 느낌이야. 무슨 데요? <웃음> 여기 봐.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. 하면 제일 막, 어, 많이 하는 거아 골든듀. 어할 때. Are you coming? Huh? r e a t you're doing. I'm n o sure h you're doing. Bye bye. Oh, what's up? I have a present. What do you want? I will give you one like this. 뭐야? 다시 보여줘, 불빛. 엄마, 보여주세요. 어머, 보여주세요. 어머! 어머! 어디서 키는 거예요? 자, 다 해. 너무 s 여 o cute. 어머! 우와, 여자 왔어, 누나 왔어? 시드니, 시드니, 시다니는거니 시드니, 시드니, 시드다 시드니, 시드니, 시드니, 시드니, 시드니, 시드니, 시드 버거 드니 시드니, 시드니, 시드니, 시드아 시드니, 시드니, 시 How's weather today? Yeah. Weather of t h It's been a rain. How o u k I d t take n w a is What What is it? w h a What h a t is it? w 이 a t is it? What is it? w <목소리> <목소리> 맨날 이모 어디 제일 예 머리카락을 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뭘 제일 잘하자? 걸권도 잘하고 축구 잘하고 축구 제일 잘해? 응. 이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? 응. 한식에서 유명한 응. 축구 선수는 골예요네 좋아하는 프로 뭔지 알아? 골 응. 때리는 <웃음> 거잖아요 <잘해>? 어,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어 다온 거야? 아, 좋다 예. 얘들아, 여기 봐봐. 오 뭐라고 적혀 있어요? 어디에요? 여기에요. 건물들이 좀써 있어요. <웃음> 뒤에는요? 사진들이 있어요. 갑시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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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얼룩말. 귀여워. 돈이 작다, 근데. 귀여워. 똥이 작 맞아요. 빨리. 아, 날씨 진짜 좋 오늘 진짜 좋다. 구름 봐. Come on, you want some chicken? Uh, no. No. No. No. No. No. n No. n n n n 쇼핑하는 애들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상아가 이렇게 이렇게 오면 어떡해 여기야 여맞아아 진짜 그림 같다 진짜 그림 같다 정말 아 진짜 비행기 날아가는 것처럼 그림 같아 맞아요 너무 예쁘다 가지마 얘들아 선고 <웃음> 사람한테 얻고 싶다 디디야 이모한테 와봐 이거 <웃음> 들어줘야 돼. 와, <웃음> 이뻐 콘다이빗. <Bon> 우리가 <Day> <웃음> 진짜 좋아. 너네 지금 모르지? 진짜 좋아. 차갑지 않아요, 언니? 안 차가워. 응. 아니야, 이거 진짜 이렇게. 진짜 부드러워. 어, 진짜 부드러워. 어, 응, 벗어봐. 얼마나 좋은데. 오케이. 내가 말했지, 이렇게 모래사장 걷는게 지구와의 얼씨. 안 들어가? 아,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만큼 안 예쁘게 나오네? 사람 많은데면 여기만 하면 데 어디 갔지, 우리 강아지? 음, 저기. 나도 좋아하는데, 저거. <웃음> 진짜. 아 타. 저거 하느라. 너무 예쁘지? 물 맑은 것 같아. 많이 하자 보여. 그냥 카드만 타도 되게 재밌어 저렇게 선풍보고 1, 2, 3 감사합니다. I like her eyes. Yeah, she's yeah. nice. No, no, I, I really like. Here is a signature. Anchovy. t o m o r o Together? Good. Do we have to eat together? Yeah, I bring a t t h e p o i n to have to eat. i going to have to eat. 호주 yeah. 일정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. 로마 예이제그 이제 이모, 삼촌들이랑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. 이제 가는 거 네, everyone <웃음> have to go. <웃음> tonight. 우리 이제 브리즈번갈 거고요. 호주 일정의 마지막 날. 너무 날씨가 좋고 본다이 비치도 예뻐서 헤어지기 아쉬운 날인데요.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호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우리 해피비와 우리 스태프분들과 또 마지막에 우리 가족까지 함께해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. 여전히 예쁜 호주 안에. 제가 소개해드린 호주의 곳곳에 오셔서 호주를 느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셨으면 좋겠어요. 가기 싫다! 예뻤다 호주는 오늘도. 지금 날씨가 진짜 딱 좋아요.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다른 계절에 한번더 와봤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에또 예쁜 모습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둡네 얘들아 고생했어 해피비 예쁘게 보여드릴게요